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변호사가 사업 실패로 번개탄을 피워 세 차례 자살 시도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 가단 10463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고의사고 여부 망인의 사망을 발견한 당시 사고 현장은 일반인들이 통행하기 힘든 외진 곳이었고 차량 근처에는 빈 소주병 2개와 부탄가스 2통 연탄 집게와 번개탄 비닐이 놓여 있었으며 차량 뒷좌석에는 3분의2 이상 연소된 연탄이 들어있는 화덕이 있었고 기타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망인의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증, 호흡마비, 심정지인 사실 망인이 사망한 무렵인 2019년 1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 망인의 사무실에 유서 7장 사무실에서 두번 자살 실패 후에 중환자실에서 나와 살아볼까 생각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월요일이 걱정되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 가야겠고 A 여사 고맙고 미안하고 두 딸을 부탁하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놓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쟁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의 여부 망인이 3년 전 포항시 F지구에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19년 1월 5일경 사무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실 망인이 사망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해약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앞서 본 망인의 유서 내용 및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의 성인 남성으로 사망 무렵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수사기관 조사 시에 망인이 우울증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왕인이 자유로운 사결정을할수 없는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